일단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석이 있잖아요 음. 자석 주위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 주위에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자기장이에요 음. 자 자기 랑은 자기력 작용하는 거인데 자석에서도 나용할수 있고 도선에 전류 도선이잖아요. 전류선에 음. 도선 음. 이런 데서 나타수 있어요. 어. 그 일단은 자석에서 나타는경우들이요 우리가 하나에 자석이거나 아니면 자, 자기 음. 단은, 도선에서, 전류. 자기라는 도선에서 나타 네, 전류선에 네. 음. 자기. 자기라는 그 N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해요. 자기 력이 네.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고 음. 이런 그거이요 네. 이런 이 자기력이 실제로 보이잖아요. 네. 이런 선 나타내면 자기력이 라고 음? 그리고 대신에 인트는 앵글에서 나와서 에스로이를 받아가고 자기를 옮가야 해네 그래도 도선에서 나와서 옮가데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. 첫 번째는 직선 도선인데 얘가 직선 조사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음. 그래서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 방향이 위로 한는 여기서 자기 장을볼 때는 이 직선 조사 자기 방을볼 때는 내네 손가락이 아요이 네. 손가락으로 나온다 내 손가락이 자기 장이 되고 한 손가락은 전류가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위쪽이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 서류가 나요 네.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놓고 이렇게 감싸요이감싸는이 음. 방향이 그 자기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이이 네, 그리고 얘는 직선 도선이잖아요. 얘는 네. 원형 도선이에요. 그러니까 원형 도선 똑같이 엄지선가라고로 네. 잡았는데 결과 네. 이쪽으로 틀어진 거요 그러면 얘 이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얘 둘은 직선 도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네. 얘가 아래로 잘아래 이렇게 한고 자기 장이 위로 서아요 네. 그래 이렇게 위로 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방향을 이제 이 오른손으로 수거든요 얘도 네. 자기 이 방, 아, 이제 자기요네가 있어요, 여는 네. 그러면 이손가 이게 추가가 손가락 있요이네 손가락이 그 자기 장의 방향을 가요 그럼 전류가 이쪽 어디로 전류가 저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요. 네. 그이엄아 잠시만요. 이내 손가락이 자기 방향, 이 엄지가 전류 방향, 이 손가락이 힘 방향이요. 네. 근데 NSS로 떴잖아요. 네. 전류가 이렇게 저쪽으로 향해 힘을 밀어서 마당이요. 아 이런식으로 가시는 거예요. 아 극만 바꿨다고 해볼게요. NSS로 전류의 방향 그대로 이쪽이고. 네.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음 NSS인데 저쪽으로 전류가 작용하잖아요. 그러면 네. 아,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. 자기 방아 네. 그렇구나. 네. <웃음>